안녕하십니까 유나키도 유리군 관장입니다. 이분은 어, 우 선생님. <웃음> 어, 오늘은 어, 목감마법에 뒤에서 두 손목 잡혔을 때를 하겠습니다. 자, 뒤에서 두 손목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두 손목 잡혔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처음에 항상 우리는 상대가 잡으면 이 손을 살려야 돼요. 손을 살린다는 건 손을 이렇게 쫙 펴는 거예요. 팽창시키는 거예요. 자, 먼저 상대가 잡는다. 손을 이렇게 쫙 펴고, 펴는 다음에, 자, 보세요. 이 손목을 이렇게 안으로 꺾듯이 하면서, 꺾으면서 내 골반 옆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요. 사용해 하면 둥글게. 자, 다시. 자, 이상 하나, 둘, 자, 이렇게 할때 허리를 이렇게 뒤로 꺾는 게 아니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앞으로 살짝 숙이듯이 다시 하나 허리를 살짝 숙이듯이 하면서 이렇게 당기자 그리고 내가 지금 왼손을 뺄 건데 이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한 상태로 해서 앞으로 쭉 빼고 왼발이 나가면 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뒤로 도는 거요 그,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오승목과 똑같습니다. 그대로 손을 안으로 돌리면서 상대의 손목을 잡고 뒤에 발이 상대의 뒷편으로 들어가다 반대손으로 상대의 을 잡고 뒤로 전환합니다. 당기면서 당기고 상대의 머리를 내 어깨쪽으로 이게붙여듯 다치고 그리고 손을 놓고 누웠던 손을 밑에서부터 쓸어올리듯이 하여 상대의 턱 밑에 팔을 팔 밑부분을 이렇게 대고 턱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꺾어서 들어올리면서 상대 목을 살짝 꺾으면서 밑으로 아시1 2 아. 4 5나8 1 2다4 5 6 7 8 9나 아, 12하3하4하하 하하하하 19 10